자 이브이 부스터 브리돌 용암이 있는 곳에 내도에서 드물게 발견됩니다 낚시는 얻을 수 없고요 오케이 자 아무래도 지옥이 없는 것 같고 이 깊은 땅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이 용암이 있는 이 광산 속에 있는 거. 어 이거 뭐야 다이아몬드잖아 어! 여기 찾았다! 이게 부리의 돌이라고 하거든요? 자, 부리의 돌 조각 이거죠 이거 이거 아홉 개 모아야 되는 거잖아 자, 여기 있다. 와, 이 용암 위에 있네 이게 자 왔어 오케이 1 2개 좋습니다 이제 제작대에다가 한번 브레돌 조각을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이브이의 모습이 좋아 이번에는 브레돌을 이용해서 부스터로 진화시켰습니다 야 좋다 부스터 야 멋있는데? 부스터? 완전 불꽃 포켓몬 같아 좋다 하루종일 얼음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이거 글레이시아로 진화시켜야 되는데 얼음에 돌조각을 주는 포켓몬이 없단 말이죠 이 얼음지역에 있는 포켓몬 다 잡아봤는데 얼음조각을 안줘 자 이 잡아도 얼음 조각을 안 준단 말이야 어? 이거 이 부위에 진화한 그저 글레이시아잖아 이거 어? 그냥 이거 글레이시아로 진화시키지 말고 글레이시아를 잡죠? 나한테 하이퍼 그게 있거든 근데 피 깎아놓고 풀이 죽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뜨는데? 잠깐만 볼로 하이퍼볼을 던져보자 글레이시아는 풀이 죽어 움직일 수 없었다 어? 볼이 나왔다고? 잠깐만 스퍼볼 제발 제발 들어가라 nope. 와... 이거 계속 나오나? 스퍼볼 제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yeah. 우캐오볼은 많아 계속 던져야겠다 계속 던져 그냥 와... 진짜 안 잡히는데? 와... 큰일났다 아주 볼은 많기 때문에 잡힐 때오 듯까... 신난다 글레이시아를 붙잡았다 야 이걸 잡는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얼음의 돌 구할 필요 없이 글레이시아 이렇게 구했네요 와 다행이다 와 이걸 또 해내다니 내가 예 리프의 돌이 숲에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일까?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혓고이네 어? 리프의 돌조각? 뭐 이런 협고기에서좀 자주 보이는 건가? 어. 나이스 응! 음, 오케이 어? 여기 오았다 육회 돌조각을 얻었고요 자, EV를 한 마리 소환해서 진화시켜보는거야. 과연, 이번에는 리피아 거든요. 풀포켓몬의 리피아.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 뭐야, 물음표? 굉장히 멋있잖아. 이야, 리피아다. 귀여워. EV에서 E v 페어리 타입 기술을 배우지 않고 친밀도 220에 낮에 레벨업하면 되고 블랙키 페어리 타입 의 기술을 배우지 않고 밤에 레벨업 지금 밤이잖아 자 그러면은 아까 얻은 이상한 사탕으로 진화를 시키면 아 레벨업을 시키면 이 부위의 모습이 아... 과연 밤에 진화했으니까 와 뭐야 엄청 귀여워 블랙키 엄청 귀엽잖아. 블랙키 밤에 진화하면 블랙키가 되는구나. PC에 와서 일단 리피아 넣어놓고, 아까 잡았던 글레이시아 왔어. 이거 넣어놓고 마저 진화를 시켜야죠. 아침에 진화하면은 과연 어떤 모습이... 알아 어? 오... 야... 뭐야? LV가 됐다 와 엄청 예쁜데? 자 너는 님피아가 되는 거야 자 일단은 페어리 타기 기술 배웠고 능력치도 친밀도가 220 좋았어 님피아로 진화하는 거야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정말 기대되는데 과연 와! 닌피아다! 버림받은 EV, 닌피아로 진화한 거 축하해! 자, 이렇게 해서, 댕박사님한테 보여드릴 EV 8가지 진화 버전을 제가 획득했습니다. 자, 정말 모으는데 뭐 정말 힘들었다! 이제 댕박사님한테 가볼까? 허! 여멘아 정말 대단하구나 여덟 마리의 이브이를 모두 진화시키다니 아, 감사합니다 아니 버림받았던 이보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림피아가 되었구나 네 정말 이쁘죠 음 정말 이뻐창하다 여멘나 하지만 이제 진화했으니까 약속대로 원래 주인한테 보내주려고요 그래 많이 아쉽겠구나 림피아 이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자 저있다 어? 어? 너는 전에 이브이 때릴 때 만났던 트레이너? 야너 지금 뭐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일이야? 자 여기 네가 전에 때리던 이브이야 내가 닌피아로 진화시켜놨어 어? 어? 뭐야? 어떻게 진화시킨 거지? 이브이가 진화해서 너에게 다시 나타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도와준거지 이브이 음,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정말 정 들었었는데 아쉽다 주인이랑잘 지내고 진화한 거 축하해 어. 그럼 안녕 꺼져 어? 어이, 미안하지만 얘보다 훨씬 센 포켓몬을 얻어서 내 포켓몬 창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필요없어 나 나가줘 야! 무슨 소리야 님피아가 얼마나 강한데 아이 그까짓게 세맞짜지너 그래. 안되겠구나 내가 그러면 님피아가 얼마나 센지 너랑 포켓몬 대결을 해야겠어 아 어, 그러던가 나가라 가재군 가재군 따위로 뭐하겠다는 거지 나와라 님피아 그래 대결이야 너한테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구나 야쳐서기쳐버려자 그러면 사이버, 사이버 쇼크 어... 뭐야? 인피아가 얼마나 귀엽고 강한데 이거 봐봐 가라, 윤겔라 윤겔라? 그럼 너는 융겔라. 문 문포스. 포스 문 포스로 한방에 어... 루즈라 너야 이제 마지막 악마의 키스 정말 아주 너처럼 생긴 포켓몬을 들고 있구나 넌 안되겠다 가자! 림피아! 몬포스! 악마의키스 거림받은 림피아는 잠들어버렸다 날제우다니 <웃음> 끝날 때가 남았고 냉동 펀치좀 <웃음> 아픈걸? 별거 없구만! 냉동 펀치 어! 좀 아픈데 이거? <웃음> 냉동 펀치 아 <웃음> 자! 어. 림포스로 한방컷 별것도 아니구만 봤지 림피아가 얼마나 강한지 털썩 털썩 털썩 그런 포켓몬을 가지고 있고 이부위를 버리다니 너참 한심하구나 음. 내가 버린 이브이가 저렇게 강하다고 어, 다시 돌려줘 다시 돌려줘 <웃음> 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음 림피아 네가 선택해 주인한테 돌아갈지 아니면 나랑 같이 줄게. 포켓몬 여행을 떠날지 림피아 내가 잘해줄게 돌아와 어?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림피아는 아무래도 너한테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은이 이브이는 내가 잘 키우도록 하지 고마워 안 돼. 림피아 가자 림피아가 있어서 정말 오 타고 다니니까 정말 좋은데 이제 좀잘 지내 보자 님 피아 뿅 <끄> 구독 뿅 <뺑>. 좋아요 안녕. <끄> <끄> <끄> <끄> <끄>